여시 의왕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이낙연는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 이소영 이소영이었습니다. 오! 이소영이 바로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오!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워지고 취직하기 어려워지고 취직했더라도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그 세대의 고민은 그러면 어떡할 것니다 이른바 코로나 세대의 고민 이것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그분들을 코로나 세대를 돕기 위한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코로나 세계를 살리는 그 방안도 함께 연구해 나가자 이것을 오늘 정식으로 정부에 제안드립니다.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후보나 전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난 국가적 재난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시는 고통 조금이라도 더 빨리 털어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만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야! 이낙야! 이낙야! 이낙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왕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만 발표드리고 저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과천의 광역교통망 차질없이 진행하여 확 뚫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우리 의왕과천의 주거안정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그린 뉴딜 산업으로 의왕과천의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넷째, 의료시설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미래세대는 더 특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많은 현안들 이 커다란 국책사업들 누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집... 이소연! 이소연! 이소연!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 실력있고 든든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이소영을 압도적